하프 시저링이랑 시저링이랑 뭐가 다른지 차이점이 뭔지 어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저도 그랬으니까요. 일단 뭐가 다른지 비교부터 해보드리죠. 일단 하프 시저링이 이거예요. 그리고 시저링이 이거예요. 자 다시 이게 하프, 이게 그냥 시저링. 자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어 그냥 두개다좀 익히지 않은 분들이 보면 진짜 똑같아요. 이런 거다 차이점이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른 건지 알려드리죠. 일단 시저링은 던져요. 던지는 거, 풀투일을 한 다음에 던지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던져요. 퓨웅 던지면은, 여기 세이프 핸들을, 여기 칼등이랑 세이프 핸들 쪽에 검지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중지손가락을 두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저링 캐치를 해줘요. 근데 네, 여기서 하프투일은 그대로 채플린이 들어가지만, 그냥 시저링은 이 상태에서 풀 투일하듯이 이렇게 캐치를 한 다음에 그와 동시에 바로 풀 투일하듯이 올라갔다가 다시 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셰플린으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프 시저링 안에 풀 투일 동작이 한칸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강제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세이프 핸들를 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해요 뭐 하프 투아 하프 시절링이랑 초반은 다 똑같아요 던지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캐치하는 것까지 네 아무튼 어 일단 풀투 하는데 이렇게 셰플린을 두 바퀴씩 자 여기까지는 하프 투아 하프 시절링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투 해주시다가 뭐 엄지랑 검지랑 던지시든지 중지랑 검지랑 던지시든지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알아서 던지세요 퓨이게딱 던져요 그런 다음에 하프 시저링 하듯이 똑같이 캐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날라왔을 때, 이런 식으로, 아, 됐어.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날라왔죠? 그러면 여기에 블레이드, 세이프 핸들이 여기 있고, 칼등이 여기 있어요. 이때, 검지 손가락을 에어리얼 투 체플린 하듯이, 일단 검지부터 넣어주신다 생각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냥 옆에, 여기 뒤에 있던 중지를 그냥 두, 둔다. 여기 살포시 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캐치가 될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캐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이 자세 어디서 많이 봤죠? 풀투휠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중지를 뺀 상태에서 중지를 내리신 다음에 바로 약자를 두시고 올리고 다시 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검지 위에 올리잖아요 자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풀투일인데 약간 펼쳐져 있는 풀투휠 시작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풀투휠 자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숨어있던 약지 손가락을 그러니까 시저링 캐치를 바로 하신 다음에 그와 동시에 약지를 여기다 두시고, 요 세이프 핸들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검지는 그와 동시에 빠르주시고 그리고 검지 손가락 아니 중지 손가락이죠? 중지 손가락 위에 바이트 핸들을 올려주신 다음에 약지 손가락으로 내리셔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검지 손가락을 다시 세이프 핸들에 두신 다음에 약지를 빼주시고 검지 위에 발리 성을 올리신 다음에 알아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이게 시저링입니다. 어, 다시 한번 해보죠. 일단 던져가지고 캐치를 했다 해요.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시저링 캐치를 이런 식으로 했다가 칩시다. 그래서 시저링 캐치, 이렇게 됐다고 해요. 자, 이렇게 캐치를 했으면, 여기 약지 손가락을 그와 동시에 바로 둬주시고, 그리고 바로 중지 위에 올리세요. 그 다음, 약지로 내리신 다음에 검지를 여기다 두시고, 다시 검지 위에 올리신 다음에 마무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어, 그냥, 하프 시저링에 풀트를 들어간 거예요. 음, 일단, 하프 시저링부터 연습을 하셔서, 캐치는 어느 정도 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풀트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강조에만 너무 의존하셔 하려고,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슬로우 모션 보시고, 연구를 하세요. 막, 강조, 막, 팁을 원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연구를 하라고. 그죠? 자, 이걸로 맞춰보도록 하죠.